보고 싶으셨죠? 제가 오늘 완전 오랜만에 화보 촬영하러 왔는데 그동안 보고 싶으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섹시한 모습과 그리고 저만의 러블리하고 큐티! 큐티큐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많이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. 유튜브 제 영상 올라오는 거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수블리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보고 있어요.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. 아무튼 화보집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니까 저희도 구매해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소아 댓글에 많이 응원해주시고 리뷰 달아주시면은 어 제가 그거를 보고 더, 더 성장할 수 있는 잭시 러블리 소블리가 <웃음> 되도록 하겠습니다. 뿜뿜 오늘 화보처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음요